So, r a 하고 o y o n 어 i a g o Yongi, Yongi, Boys. Oh, okay. Ah, 이 a t i m a Yong, Hatima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The Kuang is a b a c h <웃음> 아, 근데 진짜. 진짜 선이 좋아. 아, 진짜. 이 눈빛 진짜 좋요 아니, 정선이 좋아. 진짜 감정 나. 아, 야, 그러면 우리 다섯 이다 young, y o u 네 g y o u n 좋 y 요 u n g young, young, young, young, young, young, y o u 연기쟁이들 n g young, young, young, y o u 그 정도로. 네, 그래도 완전 심각 완전 심각한 상 그래서 가책임이 대사가 책임져로 끝날 정도가 아닌데? 아, 일단 대사는 그 뒤로 또 있어요. 그 뒤로 또 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자, 갑시다. 책임자 t 원. k e o 뒤에 더 있는. One, 네. 자, 테이크 네. 자, 테이크책임지라는 거야. 자, 테이크 e 자, 서야 돼, 서야 돼. 서야 돼. 자, 스나 나는. 성종이 오니까나 지금 나거지 아세요. 아니 비통 카메라를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 하고 아, 내가 아, 책임져 잠깐만 명수 간거 아, 같은데? 잠깐만. 뭐 오케이, 하나 오케이. 한번. 야 김강도! 김강도! 야 명수 빨리 와. 야김조환도조환도자 빨리 올게요! 야 조명 들어오고 조명 뭐해! 자 뭐하냐!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, 자 성종씨 분칠 잠깐만요 여기 분칠? 땀 한번 닦고 갈게요 야야 아, 야, 반사판 제대로 끌어아 반사판 해. 반사판 아, 기름 찢어져 기름 아코 옆에 반사판, 피지, 반사판. 피지 짜고 갈게요 아니, 소통도, <웃음> 상품. 상품. 자 테이크 온 테이크 온 카메라 롤 잠깐만 진짜? 잠깐만 야야나 테이크는 책임진다고 말해 뒤에 서은거 지워줘라 저거 자 통화 통화 통화 아 귓밥 좀 파고 갈게요 귓밥 이런데 어떻게 연기를 해 맞아 카메라 롤 배우님 감정 잡으신다 조용! 야야 송송이 옆에야 백대백0 0대 당황스럽다. 아 근데 지금 가면 발령이 다... <목소리> 자 테이크 온 가겠습니다. 자 테이크 온! 머리가 짧은 순간 원래... 자 시간 없어요. 자 하나 둘셋 액션! <목소리>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에? 환자 죽였잖아! 잠깐만 잠깐만! 자 뒤에서 다시! 다시 다시 다시! 감정 다시 해볼게. 자 다시 가있습니다 테이크 투 투! 이제 할게요. 자 테이크 투! 롤! 자 테이크 투! 자원 투! 액션! 책임져. 책임지라고. 뭘... 당신 있잖아 내가 뭘 했는데? 당신 나한테 시, 들려 씌었잖아, 이 새끼야. 아, 잠깐만, 기다려, 기다려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. 자, 테이크 세이 uh, 어, 잠깐만, 잠깐만. 자, 테이크 세이 네, 아니야, 이거 진짜 집중해서 그래. 집중해서. 회사 숙지할게요. 책임지라고 말해. 숙지할게요. 야, 성준이 매니저 나와라. 대본 자, 네. 좀 보여줘라. 야, 잠깐만. 무현이에 대한 속마음 나와서. 잠깐만, 내가 송 씨. 아, 다시 가서 침좀빼게요침 너무 보였어 형, 나한테 이 새끼야 아, 그냥 인. 아, 내 대사가 있어. 오케 마음을 편져. 기분 나쁘게. 오케이, 나쁘게. 기분 나쁘그러 다두게 그냥 올려줄게. 자, 봐. 널 액션 이성동 씨. 네. 수술 잘못해서 네. 어떻게 할 거예요? 사람이 죽었잖아. 책임져. 책임지라고. 아. 뭐를? 아, 다시 내려. <웃음> 자,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에이, 테이크 파이브, 테이크 파이브. 야, 이거 오늘 안 찍겠냐? 이거. 아, 네. 찍겠냐? 아, 나 이게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. 자, 원샷 한번더 갈게요. 원샷. 원샷이야. 원샷이야. 나몫실 수도 있는데. 자, 원샷 한번더 갈게요. 아니 아니 아니. 카메라 앞에 원샷이 필요해. 원샷이 필요해. 얼굴 원샷. 안 나오는데? 야, 얼굴 원샷이야. 너무 밑에 잖아. 얼굴 <웃음> 너무 밑에 <밑에인데요>. 있그래서 <웃음> 어, 잡아줄 건좀잘 어, 잡아줄게. 해. 원샷. 갈게요. 네. 책임져. <웃음> 갈게요. 어지게 발령비. 카메라 를 액션. <웃음> 이성종 씨. 네. 사람이 죽었어요.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네? <웃음> 책임져. 책임지라고! 오케 어. 오케이! 오케이! 컷! 컷. 아, 아, 야. 자, 다음 씬 들어갈게요, <halls> 다음 씬. 다음 씬 누드 씬 들어갈게요, 어. 자, <놀람> 자, 누드 씬. 야, 벗어 벗어, 뭐 벗어, 벗어. 벗어, 벗어 아니, Mum, 야 아니야, 빨리 벗어. 시간 없다. 아니야, 키스 씬도 있어, 키스 씬. 여자 하면 와야 돼. 키스신이요. 예. 자이성준씨 예. 양치하고 갈게요. 아네 이거 구겨졌어. 예. 구겨졌어. 찬조출연 예. 해드릴게요. 예. 진모습만. 우현이 형 셔츠 한 번만 내려주세요. 한자 여배우님 오셨습니다. 오셨습니다. 아. 아. 네 머리 여배우다 여배우님 오셨습니다. 예. 여배우님 <웃음> 오셨습니다. 자 여배우님이 <웃음> 너무 없겠자요셔샷 잡고 갈게요. 자, <웃음> 자 갈게요. 성준씨 걸리고 자 이렇게 자. 자키스신입니다 가까이 아, 와서 아니, 달콤한 말 들어가요. 달콤한 말. 뭐 있었지? 자 이리로 오세요. 가까이 오세요. 대사가 생각이 안 한, 달콤한 대사. 대사. 또죠? 야 티지야. 티짜 줘라. 티짜. 어, 티, 티. 아 이거 있어. 이거 있어. 야 아, 티바 티바. 야 티바 줘라. 티바. 야, 티바 이거 있어. 아 이거 있어요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봐요. 한 번만 더 장난쳐봐요. 아 잠깐만. 아, 한 번만 더. 그럼 내 대사는 뭐야? 한 번만 더 입을 맞춰봐요 하고 입을 맞춰. 아니 아니 아니 그거 아니한 번만 <웃음> 더. 한 번만 더. <웃음> 한 번만 더. <웃음> 한 번만 더. 키스 해줘요 네, 이렇게 게 그냥 한 번만 더 장난 쳐봐요 확 심정지 시켜버릴 테니까 오케이. 이게 대사일 거예요 자 그리고 입술 들어갈게요 나는 가만히 있었네 그리고 입술 이렇게 들어갈게요 각도 맞춰주시고 한 번만 또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딱 해서 한 번만 더 장난 쳐봐요 확 심정지 시켜버릴 거니까 그리고 어, 이제 딱 해. 아 자, 아 근데 달콤한 신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? 아니 아니. 아 순간이 그 달콤한 신인데 화가 아직 안 났어. 한 번만 봐.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오늘 여기까지 촬영할게요. 약간 달콤한 거 아니야. 이럴까지 촬영할게요. 아, 오케이. 엄마가 저난저 쳐봐요. 아. <웃음> 엄마가 날아간다. 진 지금까지 엄마가 날아간다. 자, 지금까지 김 빠졌어. 이성종 씨의 반려견수 <웃음> 여러분 TV로 봐주세요, SBS로 봐주시고 지금 제가 아마 가, 좀 이상하게 한것 같아요. 네. 아니야, 좋았어, 좋았어, 괜찮았어요? 아 성정 연기 잘한다 이제. 근데 형 여기 다려야 될것 같아. 와 성정 연기 이제 진짜 진정성이 있다. 야 메소드다 이제. 근데 제가 어? 눈빛이 좋대요. 너의 지금 아, 칭찬에 지금 영혼이 없다. 어. 너 메소드 연기 눈빛이 거의 뭐 매도사급이었어. 매도사, 매도사. 매도사. <웃음> 히드라. 어. 거짓. <버진>. 내 <웃음> 악마야 악마. 좋았다, 좋았다. <웃음> 눈 마주치면 거의 얼드라. 나? 얼어? 아, 어, 아 내가 얼더라고 진짜? 어매드사급이라서아 음. 제가 근데 눈을 잘맞추셔요 성종이에게, 성종이에게 있어 연기란? 연기란? 연기란 나의 인생? 인생 나의 인생의 진리 진리 어, 어 삶이다. 삶이다 삶인 삶. 거 같아요 삶이다. 삶이다 네 삶인 거 같습니다 미드나잇 라디오 멘트 중에 인생의 진리 <웃음> 네 있죠 미드나잇 어미드나에서또 <웃음> <이따가고> 나오죠 <웃음> 인생의 진리 네 인생의 진리죠 성종이에게 있어 라디오 vs 연기 아, 하나 둘셋전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d j 가 너무 좋기 라디오, 때문에 행복해요. 이렇게 가수분들 네, 만나고 내 얘기를 할수 네. 있고 여러분께 힐링을 줄수 있다는 것과 연기는 포기하진 <웃음> 않을 거예요. 잘하진 않았지만 <웃음> 포기하지 않았지만 <웃음> <하지 마. 웃음> 어, 잘하진 <잘하지는 웃음> 않지만 포기 안 하지.